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엽떡 가장 매운맛하고요 직접 만든 참치주먹밥과 계란찜 만두 구운거하고 단무지까지 떡부터 음 뭐야? 나 가장 매운맛 시키는데? 왜 하나도 안 맵지? 응? 뭐지? 나 가장 매운맛 시키는데? 왜 하나도 안맵지 뭐야 왜안 맵지? 가장 매운맛 시키는데 왜 하나도 안 맵죠? 나 매울 짤고 단무지 엄청 준비했는데 n o 응. <shrielly> 먹밥을 맛있어 <웃음> 은 소스에다가 아 주먹밥은 제가 직접 참치주먹밥 만든거고요 단무지 만두도 잘 구웠어요 계란찜도 제가 했고 여기 떡... 엽떡 그거 반반 메뉴 시켰어요 반반 시킨 다음에 당면 추가하고, 햄 추가하고 치즈는 제가 따로 400g 더 올려서 전자렌지에 돌렸어요 더워 엄 매워 그건 아닌 땀이 나. 저 요즘 닭발에도 뼈 있는 거에 꽂혀서 닭발도 자주 시켜 먹는데 요즘 시켜 먹는 닭발보다 안 매운 거 같아. 나 엄청 매울 줄고 쿨피스도 막 두개 사먹고 막 그랬는데 엽떡 실망이야 땀은 나는데 입이 얼얼하지가 않아요 원래 매우면 입이 얼얼해야되잖아 그래도 매워서 더 못먹는데 지금 배불른데 아, 일주일 동안 막옆 동네 옆덕 노래 불렀는데, 이게 뭐야? 난 실망했어. 여러분, 엽떡보다 더 매운 떡볶이가 뭐예요? 또 떡볶이 너무 쉬운데, <웃음> 하... 여러분. 이게 매워, 원래 매워서 못 먹어야 되는데,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. 저 당면 살이랑 햄추가 하고, 가장 매운맛으로 시켰고요. 이 정도 남았습니다. 그리고 주먹밥, 참치 주먹밥 제가 만든 건데,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이거, 저 단무지 잘게 다져 넣고, 그 다음에 참치랑, 그 다음에 김자반이랑 마요네즈랑 후추 이렇게 넣거든요. 었 이거 맛있어요. 떡볶이 집에서 이렇게 튀김 해오면 집, 집까지 집 오면 또 눅눅해지잖아 그래서 저는 튀김 같은 건 시켜먹지 않고 뭐 만두 있으면 집에서 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 튀겨놓고 막 이러거든요 전, 전 집에서 튀긴 게 사오면 눅눅해지니까 오늘의 먹방은 매워서 그만 포기하는 게 아닌 배불러서 포기하는 네 먹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가장 매운 가장 매운맛 엽떡먹기를 해봤는데요 네, 다음부턴 집에서 만들어 먹는걸로 아 지난번에도 한번 후회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턴 집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기분이 좀다운돼 있는게 아니라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<웃음> 네 지금 말하기도 힘듭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아 oh, 매워